안녕하세요.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 세븐 프레파이브를 다뤄보겠습니다. 마이너 세븐 프레파이브는 대부분 까다롭게 생각하는데요.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코드이기도 합니다. 저 또한 예전에 연주할 때 마이너 세븐만 프레파이브만 나오면 절절매군 했습니다. 코드톤을 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운드가 있기 때문이죠. 자 그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이너 세븐 프레파이브는 마이너의 두 번째 코드이기도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T-7 프레파이브면은한 키의 아래 C마이너에서 온 C마이너 스케일에서 온 두번째 코드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즉 Cm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 프렛 5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즉 로코리안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2, 5, 1 마이너 계를 하겠는데요. G7 프렛 라인도 결국은 Cm에서 온 것이겠죠. 그럼 g 7프레라인도 C 마이너 스케일을 하게 되면프리지안 솔부터 솔까지 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프리지안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즉 C 마이너 스케일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까요? <목소리> Thank you.